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갔어요. 역시 예상대로 줄이 줄이줄 줄이 줄이 소시지 같았죠. 특히 공복 상태라 누구 한 명이라도 걸리, 걸리기만 걸리 하면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예민함 한 속에 줄을 서 있었어요.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. 저기요! 뒤로 가세요! 그 남자 대답은 어이가 없었어요. 쟤가 왜요? 어머 하참 기가 막혔어 아, 끼어들기란 주제에 말이 많아 얼른 뒤로 가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외쳤죠 예상대로 다들 그 남자를 보고 수은거렸죠 뭐야? 뭐 새찍이 한 거야? 아우 어,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저래 저 남자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그중에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가 그 남자에게 험상궂게 말했어요 어이 어이 형씨 <웃음> 좋은 말로 할때 뒤로 가시지. 일이 커졌다. 일이 커졌어. 예? 아안 돼요. 저 들어갈래요. 의심 저. 왜 이렇게 번번해? 얼른 뒤로 안꺼져로베실린 <웃음> 그 남자는 맨 뒤줄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. 그때 주인 아웃 아침가 나오셔서 두번거리며그 남자에게 외쳤어요. 아니, 얼른 안 들어와. 남자가 울먹이며 하는 말 에이 이 사람들이 나못 들어가게 해요 아우 다 진짜. 아우 얼른 들어와 오빠도 아, 서로 아는 사이 같아서 제가 말했죠 아니 아주머니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줄 서서 먹게 해야죠 줄 서서 그런데 아줌마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저 친구가 우리 주방장이여 야 너는 주방장이라고 아, 말을 아, 하면 그러니까. 되지 왜 뒤에 가서 줄서 있냐 아. 아. <웃음> 아이!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! <웃음> 빨리 와서 음식을 <웃음> 받으라 했단 거아요방장님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겨 그때 정말 <웃음> 죄송했습니다